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 <송도>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웃음> 자 오늘은 오랜만에 함께 쇼핑을 해볼 건데요 베이스먼트 랩 패밀리 세일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 저희 구독자님들이 좋아하시는 브랜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한번 쭉 살펴본 다음에 여러분들의 시간도 단축시켜드리고 현명한 소비 시간 단축 그래서 세일할 때이거 구매하시면 좋겠다는 제품들을 후다닥 보여드리는 컨텐츠예요자 그럼 제가 추천한 아이템들 쇼핑하러 가실... <웃음> 자 그럼 같이 쇼핑하러 가실까요? 갈 자 우선 매종민해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컨텐츠로 진행도 했던 제품인데요. 니트 반팔 티셔츠가 할인 가격이 9만9천 원. 티셔츠 가격이야. 어머 어머 여기 보시면 여기 모델 김민정. <웃음> 여기 제가 입고. 했... <웃음> 그래서 이 제품은 아이보리 컬러, 블랙 컬러 둘다 있으니까요. 티셔츠만 입기는 나는 찌찌가. 오늘 왜 그래? 그러니까 공격적이어서요 니트는 여름에도 더위보다 나는 툭튀 걱정이 앞서신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요건 도톰하기 때문에 그 걱정은 없으실 겁니다. 다음 추천 제품은 부클 니트 롱슬리브인데요. 뭔가 메종미네드 맛이 물씬 나는 제품이에요. 또 요즘 대세가 그린 아닙니까? 그래서 멀티 그린 컬러도 있고요. 브라운 컬러도 있기 때문에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것도 가격이 진짜 근데 좋아요. 35,000원 티셔츠 가격에 니트 롱슬리브를 다음 추천템은 멜팅 무드 롱슬리브. 요 제품이 등판에 노가 내리는 듯한 프린팅이 들어갔는데, 롱슬리브 티셔츠를 49,000원. 할인가에 그리 이런 거는 나중에 반바지랑 긴팔 티셔츠 입는 날씨 지금 딱이잖아요. 그런 거할때딱 매칭해 주면 힙헌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이것도 블랙이랑 화이트 있으니까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뭔가 등짝 어깨 있으니까 뭔가 어깨도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모델이 넓은 건가? 다음은 버뮤다. 왠지 올해는 버뮤다를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입어 주실 것 같아요. 작년에는 조금 힘들었다면 올해는 될것 같아. 그래서 데님 버뮤다 팬츠가 가격이 요것도 티셔츠 가격에 3만돼천잖 기장감이 좀긴 편이라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원래 그 버뮤다 맛은 기장만 조금 길게 입어줘야 예쁘거든요 컬러감도 시원한 여기다 그냥 흰 티셔츠 대충 입어주시기만 하면 은딱 요즘 패션 다음은 저희 스토커즈 옷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실물로 봤을 때 와이드한 느낌도 좋고 옆에 이렇게 들어간 포인트 디테일도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99,000원에서 69,000원 30% 이상 할인 이 제품은 가을 시즌 돌아오면 다시 꺼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을 제품 미리 구매해주는 것도 좋아요 이실루에서세 가지 컬러가 나오는데 제 추천은 사실 블루 컬러 진짜 이쁘기는 해요 이건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본 벨트 없으신 분들 여기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2 9 0 0 0 원. 약간 네모네모해서 살짝 시크하고 도도한 분위기를 풍기는 벨트예요. 이런 약간 섹시한 느낌을 주는 벨트 없다 하신다면 2 9 0 0 0 원이면 나쁘지 않지 않나요? 메조미나드 마지막은 바로 구스다운이에요. <웃음> 이제 곧 더위가 찾아올 건데 구스다운 추천은 이게 약간 남성미 풍기는 구스다운인데 요 가격대까지 떨어진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최저가인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라도 나 아직도 좀 헤비한 파카 아직 구매 못했다 하시면 세일 기간 노려보세요. Talkers. 다음은 마틴 플랜. 뭐 이게 왜안 팔렸는지 모르겠는데. 스티치드 니트 점퍼. 요거 뭔가, 이런말 배쳐도 되나? 살짝 마르지? <웃음> 스티칭 디테일이 포인트인데 이렇게 밑단, 소매 밑단 이렇게 자그맣게 들어갔고그레이에 화이트 스티칭이라서 깔끔한 느낌이 전체적으로 나서 유행 안 타고 기본템 올 가을에도 카라 니트는 계속 있다 그리고 다음 추천템은 컨트레스트 레이저 진 가격도 반타작 낮고 블루 컬러, 블랙 컬러 둘다이뻐 살짝 누리끼리한 톤이 베이스로 깔려져서 빈티지한 매력까지 있으니까 요 바지는 사실 내가 입고 싶다 그리고 마틴 플래너면 액세서리로 빠질 수 없는데 요 티바 믹스체인 목걸이가 굉장히 요요 아라리 요 맺혀있는 이것도 포인트가 되고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음, 이제 곧 악세사리 찾아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 미리 쟁여놓는 것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은 또 다시 한번 겨울 코트. 핸드메이드 알파카 코트. 이거 진짜 싸다. 16만 9천 0백 원. 롱한 기장감의 코트고 블랙이랑 카멜 컬러 둘다 예뻐. 세일했을 땐 나는 카멜 컬러를 추천할게요. 평소 접해보지 못한 걸 세일할 때 구매하는 거. 스토즈 다음은 에드오프예요. 에드오프는 은근 가방 맛집이다. 요 패디드 가방 살짝 코스만 나는 요거 남자, 여자 할것 없이 보따리 가방으로 많이들 들고 다니더라고요. 이게 7 6 3 0 0 원. 요게 크로스로 맸을 때도 사이즈감이 적당해가지고 추천드려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은 요 맨투맨. 초상화가 막 이렇게 뭉개져 있는 맨투맨인데 요런 블랙 맨투맨을 쟁여놓으시면 나중에 언젠간 꺼내 입을 수 있거든요. 하늘가가 반타작이라서 추천드려볼게요. Talkers. 자 다음은 피스워커 여기서는요 제가 추천했던 요뉴스탠 라인이 바지 핏이 맛있어 요 에보니 블랙 컬러 추천드리고요 실물로 봤을 때 이뻤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라인의 파시픽 서퍼 요거 진짜 첼시 부츠랑 이렇게 매칭을 해주면 기깔 나거든요 섹시하면서도 뭔가 너무 슬림하지 않다 고런 핏감 그리고 지금 당장 꺼내 먹기 좋은 아이템으로 는이두 제품을 추천드리는데 같은 핏이에요. 근데 라이트랑 미디움 블루가 있는 건데 조금 시원한 느낌은 라이트로 그래도 난 봄에, 가을에 더 자주 입을 것 같다 하시면 중청으로 추천드립니다. 얘네 바지 핏감이 진짜 예뻐요. 자, 다음은 팔룡 로드. 정신 없으시죠? 그래서 내가 추려온 거야. 요즘 막 크랙된 워싱 많이 보이지 않나요? 그거 할인한다? 지금 반타작이야. 크랙 블루 롱 플레어. 살짝의 부츠컷이라고도 하기는 하지만 엄청난 부츠컷이 아니라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컨버스류를 좋아하시는 학생 친구들 요 테이퍼드 핏칩 라인 요두 제품 추천드릴게요. 블랙도 있고 페일 블루도 있으니까 시원하게 입으시려면 페일 블루 나는 약간 하체 튼실이라서 좀 날씬해 보이고 싶다 하신다면 블랙으로 그리고 마지막 추천템은 티셔츠 할인 가격이 18,900원인 거예요. 내가 티셔츠를 막 수피만 사서 막 3만 원마를투자하긴 힘들다 하신다면 요 티셔츠 괜찮아 보입니다. 색깔도 무난한 컬러웨이로다 어요스타스 자, 다음은 가먼트 레이블이에요. 거기서 진짜 딱 들어가자마자 본건요 와플 니트 요거는 바로 지금 당장 사서 바로 꺼내 입어야 돼 여러분들 연보라색 어려워하지 말아요 크림 컬러 짐이나 그레이 컬러 뭐 데님에도 찰떡풍떡이니까 좀 화사해 보이고 싶다 하신다면 요 컬러 근데 다양한 컬러가 많으니까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세요 다음은 버뮤다 입어줄 거라 믿어요 올해는 내가 열심히 요즘 입고 있거든 버뮤다 팬츠이지만 엄청 부담스럽지 않은 통의 제품인 것 같았어요 차콜 컬러랑 카키 베이지 두 톤으로 여러분들의 입문템으로 할인한 아이템 추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면 세일하는 거 사서 입자 그리고 다음은 여름에 딱 어울리는 연청 데님 통도 여유롭게 나와서 캐주얼하게 편하게 입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할인가가 거의 반타작이에요 Soakers. 자 이렇게 해서 정신없는 호다닥 컨텐츠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서칭 시간을 단축시켜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취향이 저랑 비슷하시다면요 <웃음> 요 할인자는 24일 화요일까지 진행되니까요 그 전에 현명한 소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고가 많이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재고 확인하면서 그러다가 또 이제 막 숨잘나면 그뭐 마음 아픈 거지.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이런 패밀리 세일 뭐 이런 게 있다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단축시켜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어휴 가요! 쇼핑해! 어휴 가! <웃음>